책 읽기 좋은 날, 북쌤입니다. 이 자리 정말 오랜만에 왔네요. 지난 영상에서는 두바이 다녀온 그 영상만 이렇게 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고요. 오늘은 제가 두바이 다녀온 이야기, 그리고 제가 누굽니까? 북쌤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두바이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했던 게책 주문이었어요. 제가 산 책이 이책 상상력을 세일즈 한다. 슈이크 모하메드의 두바이 프로젝트 현재 국왕이시거든요. 이 책은 절판돼서 없었어요. 그래서 수소문하고 수소문해서 중고거래하는 곳에서 책을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어서 산 책이 두바이 비전과 창조적인 리더십. 이 책, 이건 알라딘 서점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두 책은 안희정 님이 지으셨거든요. 어, 2006년도, 그리고 2008년도에 이렇게 책을 쓰셨더라고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제가 또 이렇게 리더십 이런 단어, 이런 키워드를 또 좋아하고 관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오자마자 아주 즐겁게 신나게 읽었습니다. 두바이를 다녀온 느낌과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금 이 짧은 영상에 다 담을 순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 느꼈던 거에서 그냥 몇 가지 생각나는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지금 이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어 구강이세요 두바이 구강 그리고 이 분이 이 쉐이크 모하메드의 아버지이신 쉐이크 라시드 셔요 이분이 그런 두바이의 그 프로젝트 정말 사막이었던 그런 곳이었던 곳을 꿈의 오아시스로 만들어 버리신 그 계획을 하셨고 이 쉐이크 모하메드 이 현재 국왕이 그거를 마무리를 하신 느낌 두바이 하면 저희 두바이 전문가 정영민 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곳. 근데 그 말이 참 기억에 남고 와닿아요 거리도 정말 깨끗했고요. 그냥 최고, 최대, 최초 이 수식어들이 정말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속의 두바이, 본래 사막이었던 근데 중동 속의 두바이가 아니라 전 세계 속의 두바이. 이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 중에 중동의 작은 어촌 두바이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든 그 비결은 지도자들의 놀라운 비전과 리더십. 여기 문구에 뿅갔거든요 아랍에미리트 정말 그곳의 두바이는요. 주변 국가에 굉장히 많은 그 영감을 주고 또 벤치마킹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우뚝 선 두바이거든요 안 커요 제주도에한두배 정도 서울 면적의 6.4배 정도 그곳에서는 전세계 의그 수식어들을 다 붙을 수 있을 정도로 하여튼 굉장한 것 같아요 느껴지세요 이걸다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직접 봐야지 느끼고 보고 이걸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라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내용 중에 책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책을 천권 읽는 것보다 두바이 한번 들렀다 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상상력을 극대화시킨 개발 프로젝트 사막의 나라 두바이를 꿈의 오아시스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이 쉐이크 모하메드가요 전 세계인들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는 만큼 보이나 봐요. 저는 누군지도 몰랐고 음, 그렇게 주목받고 있을 정도로 굉장한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거 정말 이번 기회에 저도 알게 됐습니다. 이 두바이에는요. 서울 면적의 그 절반에 해당되는 놀이공원이 있고요. 안 가봤어요. 바닷물 20m 속에 수영 호텔이 있고, 그리고 수중 호텔이 있고, 그다음에 놀이공원 있고 안 가봤어요. 그리고 뉴욕 맨해튼의 그 일곱 배나 되는 인공 섬이 또 있고요. 여기도 안 가봤어요. 섭씨 40도씨 이상의 폭염 속에서도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인공 스키장 역시 여기도 안 가봤어요. 그 그러니까 가볼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가 처음에 갔던 곳은요. 그전 세계 최초 여기 써있던데 세계적인 초호화 칠성급 호텔 거기 어, 버즈 알아랍 호텔 말이 어려워요 버즈 알아랍 호텔 거기 옆엔 바로 또 바닷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버즈 알아랍 호텔 그 호텔을 내가 손으로 이렇게 쥐고 있는 모양 그거 사진 찍고 거기 들어가진 않았어요 저희는 JW 어, 메리 어디 더라 정확히 알려드려야 돼서 JW 메리어트 호텔 거기에서 묵었거든요 그래서 첫 공항에 딱 내렸을 때그버즈아랍 호텔 거기 가는 그 곳에서 와 생각했던 거 이상이구나 여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갔던 곳이 두바이 몰 저는 두바이에서 쇼핑을 그렇게 하게 될줄 몰랐어요. 별로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환전도 별로 많이 하지도 않아요. 물론 카드 되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쇼핑 천국이었습니다. 그 두바이몰은 1200개의 상점이 있고요. 여기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루에 제가 정확히 안내해드려야 되니까 어디 써놨더라? 음. 제대로 보려면요.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을 봐야지만 제대로 봤다라고 해요. 그렇게 따지면 하루도 제대로 못본것 같아요. 세 번은 갔었지만 하루 종일 있지는 않았거든요. 제대로 보려면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제, 제일, <웃음> 죄송해요. 제일 큰 쇼핑몰. 1966년도 석유가 발견됐을 때 장기적인 비전을 생각해야 된다. 국민들은 기대했대요. 저거 나눠주겠지. 그런데 이 국왕은 요 장기적인 비전을 생각해야 된다. 왜? 석유는 우리에게 독이 될수 있다. 멀지 않아 석유가 고갈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자. 단주하지 않자라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지금 뭔가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림은 완벽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사고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생각해온 것을 내가 실행에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1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 말보다 행동하는 거 역시 행동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했는데 그 쉐이크 모하메드는요 1949년생 지금 그럼 71세 정도 되셨나 근데 제가 그때 어, 두바이 전문가이신 정현미 가이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두바이모를요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나오신대요 좀 금요일날 잘 나오셨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그렇게 이용도 하시고요 어, 택시를 딱 타고 그 구강의 집에 가자고 하면 택시 운전사는 그냥 어, 초대받으신 분이신가 보다 하고 이렇게 가신대요 근데 내려서 다 와서 보니까 그게 쉐이크 모함에도 구강이셨던 거예요. 한 거리로 한 6천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거리인데 60만 원을 드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직접도 그 택시를 운전을 하시기도 하신대요. 이 구강이. 왜냐하면 대중교통에 대한 그 어려움 그리고 실질적인 거에 대한 그 고충은 뭐가 있고 또 시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또 국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직접 그러신다고 하시길래 와 굉장한 리더십이시구나 그거는 어느 한 나라의 국왕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다 리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리더일 수도 있고요 나를 따르는 누군가 한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 사회 속에서도 저는 리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저는 좋아하면서도 굉장히 책임감 있게 느껴지는 무게감이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 책을 그때 사고 싶었나봐요. 왜냐? 두바이가 저렇게 되는 데까지는 리더십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배우고 싶었어요. 벤치마킹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온 내용을 다 알려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했던 것. 그리고 여기, 이, 여기는요, 싱크탱크라고 하는 전문가 2,000명이요. 어,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해서 인재가 있거나 그러면 배제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인재를 정말 어떻게든 같이 함께 싱크탱크 해서 같이 의논하고 현실화를 시키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한 사람이 해내는 힘이 이렇게 크구나 근데 그건 혼자서는 못하고 그와 함께 뜻을 이루고 한 목소리 한 방향을 냈을 때 그건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봐, 또 가보고 싶어요 제가 다녀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또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할수 있다면 그 비용으로 다른 나라를 가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바이에서 안녕 마음에서 하고 왔을 때에는 내가 여기 다시 온다 왜냐면 1년 뒤에 가도요 너무 또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그냥 그런 곳이 아니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제 계획은 2년 안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무리 늦어도 3년 안에는 제가 그 두바이를 반드시 다시 갈 거예요 그때까지 구독자님과 저와 좋은 인연을 맺어서 또 그때 후 3년 후에 또 두바이 이야기 아 기대되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을 보면서 들으면서 어, 구독자님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새겨진 어떤 단어든 문구가 있었다면 요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다이어리나 일기장을 써보세요 그리고 제가 책을 읽는 이유는 행동할 수 있는 한 줄을 찾기 위해서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는 동기부여가 됐든 멘탈을 잡기 위해서든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보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걸 소리내서 표현하고 내가 기록해보고 그리고 또 힘들 때 한번 또 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장하는 우리가 되고 어른이 될수 있다는 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하루를 응원하고요. 인생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